이 시대 그리고 이땅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에 자유한국당이 좀 편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2008년도 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직도 오렌지라고 한다 어린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대학입시 자유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2009년도에 157억 2010년도에 236억을 국가가 지원해줘서 입학사정관을 뽑도록 만듭니다 대학이 그 다음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열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 그런 것들 더하라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 제도를 통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네, 마치. 부닥다리처럼 몰아붙였던 알겠습니다. 그 정권이 누구냐 이명박 바로 정부 이명박 정부 때였고 자, 그 자, 정권을 자, 책임졌었던 네.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다